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중년 고민연구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수면장애의 어떤 그 다양한 그 사례들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중에서도어 저건 내 얘기인데 어 네. 저거는 우리 남편 얘기인데 네. 어 우리 와이프 얘기인데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다년동안 지인분 네. 또 어머니를 통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케어를 하셨을 네. 거란 말이죠 제,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 드립니다 어,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 그런 얼마 전에 해결이 는지 부부가 오셨어요. 음. 그러면서 어, 서로 코를 굽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 본인은 그럼 그아 아, 당신 때문에 코골어서 내가 잠을 3, 못 3, 3, 2, 자. 자겠다. 아. 서로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음. 그러면 각각 녹음을 해서 오세요. 아. 다 같이 주무시지 말고 다른 방에서 아. 이미 각 방을 쓰고 있었으니까. <웃음> 음. 그래서 잘했어. 녹음을 해갖고 음. 왔어요. 그래서 음. 따로따로 들어봤는데 음. 정말 의외로 와이프의 음. 코골리 소리가 더 심각했어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아니, 남편 코골리는좀 이렇게 소리가 커서 좀 문제였는데 숨이. 아. 음. 그래도 숨은 쉬고 가끔 모험인데 여성분은. 어. 코골이 소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음. 숨이 자꾸 끊겨요. 아. 그리고 숨소리가 음. 안 나는 듯 하는 듯이 아, 소리를 자꾸 숨 내가 아. 답답할 정도로 숨이 아. 굉장히 아우 막 이렇게 숨 쉬면 하, 하, 이러, 이러고 음. 싶어지거든요. 음. 그 소리를 네. 본인이 들어보더니 네. 놀라는 거죠. 어. 아 그래서 내가 잠을 자도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구나. 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고, 어.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음. 일어나면 막 짜증이 나는구나. 음. 그런 것들을 음. 내가 들어봐야 인지가 된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런 분들에게 음. 결국은 이 기도가 좁아졌으니 기도를 정상적인 지금처럼 숨 쉬는 상태로 유지만 해주면 음. 아무 문제 없어요. 가... 그게 가능한가요? 어. 어. 아, 소사님, 우리 여성들의 그 수면 장애가 참 심각하군요. 네. 네, 그 앞선에 말씀해주셨던 그 갱년기 여성의 네. 그 사례를 다시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음. 묵직하고아 네. 일어나기 힘들고, 음. 그리고 낮에 졸리고 짜증이 밀려오고 하는 게 수면의 문제였다는 것. 는데, 네네. 데그 원인이 바로 숨을 이러고 숨을 쉬고 잤다는 거죠 표정연기도 잠잘하시네 그렇게 잠을 잤으니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걸 몰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는 아니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또는 불편한 머리가 개운하지 못하고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일단 녹음해서 들어보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갱년기가 되면 왜 갑자기 나는 젊었을 때 숨도 잘 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우리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 호르몬이었잖아요. 근데 경년기가 오면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죠. 줄어들죠 네. 그러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네. 그렇죠. 또 이제 노화가 갑자기 음. 팍 진행되는 거죠. 네. 되게 그런 정신적으로 또는 본인의 외모를 보면서 우울해지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그런 그 신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렇죠? 게다가 숨 쉬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속에 거죠 속에 있는 살까지 탄력을 잃는다는 어. 거죠 누우면은 음. 근육의 힘이 예전보다 탄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늘어집니다 이게. 음. 그리고 깊은 장으로 갈수록 음. 더 늘어지죠 음. 음. 음. 이완이 더 많이 되니까 음, 음, 그때 기도가 탁! 음, 음, 막히고 음, 정말 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요 음, 옛날에는 뭐 40세 50대되면 다시 이제 돌아갔으니까 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90세 100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50세부터 만약에 호흡장애가 있다고 본다면 50년 동안 호흡장애를 갖고 산다는 건데요 음. 세상에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음음. 잠을 잘 자야 병원 진생을 안 진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음. 다시 돌아가서. 음. 여성들의 갱년기의 문제가 호흡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 호흡의 문제로부터 음. 시작할 수도 있다, 있다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음. 자꾸 뭐 호르몬제를 먹고 병원 가서 뭘 하고 얼굴을 땡기고 이런 것보다 <웃음> 숨 쉬는 문제 좀 생각해보자고요. <웃음> 숨쉬는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지금 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 꺼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연기적 음. 되지. 아니 너무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뭔가.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래좀 줄일 수 있다. 아니든지 개선할 자, 수 있는 방법. 잠을 ]니까. 자는 사람을. 아주 잘 들어주세요, 시청자 잠을 자는 사람을 네.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네, 네. 깊게 깔살 수록 이렇게 몸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 이렇게 음. 자연스럽게 입이 이러고 숨을 쉰다고요. 음. 자 그럴 때 보면 턱이 밑 떨어지죠. 턱이, 턱이 그, 아, 네. 떨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 혀가 있죠. 가지. 혀도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렇겠죠. 혀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잘때 보면 에이, 네, 네. 뒤로 말리면서 그렇죠. 이 소리는 기도를 거의 막고 있는 그, 소리예요. 음. 그런 상태에서 잔다고요. 음. 그러면 그거를 정말 너무 다연하게, 음. 이게 아니고, 이것만 해주면, 할수면 아, 되거든요. 아, 이거를, 네.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 하지 않게? 네, 뒤로 앉아있지 않게. 그거는 아. 혀가 넘어가는 만큼을 보상해주는 그, 이 아래 턱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 그게 제가 그걸로 관련해서 뭐, 여러 개의 특허와, 의기 음. 등록과, 음. 뭐, 다양한, 그런, 그, 임상, 시험을 음. 통해서 효과가 음. 아주 탁월하다는 것들을 음. 이제, 어, 입증한 건데. 아, 그렇군요. 어. 음. 근데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음. 설마, 음. 그 정도야? 음. 이제,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네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량이 필요한데, 이렇게 응. 건강 하면 빨대가 하려면, 네, 좀 빨아졌어요, 작은데. 근데 를좀 펴줄 수 있다면, 음. 잡아줄 수 있다면. 네. 코골이도 잊을 <웃음> 거고 건강하게 잠을 잘을잘 주면 그렇죠 잠을 잘 잔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도 중요하거든요. 남성들이 네. 코골이가 또 심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어, 사부에서는 남성의 코골이 네. 문제와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네.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 고맙습니다. 방송이죠 세련도 지나가요? <웃음> 뭐, 내용만 전달되면 <전달해도> 되죠?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